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한정소환권아9개 그냥 사 여기서 일상코너에서 한정소환권아 9개를 그냥 사 버려 우메를 그냥 때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리뽑기 간다 자탈살 털어 자 소환간다 매드무비 들어간다 자 일단 재물로 일반 소환 다섯 장을 바치겠다 레츠고 자, 재물로 일반 소환 다섯 개를 마친다. Let's go, 사이타마 원 파티. 도와단앞제비도와단앞제비 자, 사이타마 원 파티. 너구리도 왔구요. 아, 겸이죠 자, 파치노. 간지나는 마피아 파치노. 다시. 자 여기서 바로 또 사이 타면 원펀치 바로 들어가죠 자 바로 건너뛰고요 자그지들만 골라나오고있어요 자, 골라 자 레츠고! 자 과연 자 복귀각이 나오느냐 바로 원빠치 바로 쓰레기 자 바로 쓰레기 라스트원 레츠고 과연 자 사이타마가 도움닫기를 겁나 하는데 후보키 그룹이 곧 유명해질거야 하면후보키가 나오는거에요 지후의후보키가또 나와요 B급의 최정상 여왕 습슬합니다 강자적고 한정소환시평합니다 자 여러분들 7일 7시간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이최 금속배트가 떠주느냐 간지나는 금속배트 후원시벨레스고 간다. 금속포에다 잡으러 간다. 사이드로 워벌시명준세 지대로 빡. 들어갔죠. 아 씨.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해. 진호스 박사야? 진호스 박사야나 나와. 계속 나와. 씨. 아, 두 개나 알 샜다. 자, 두 개가 그냥 날아져 버리고요. 혹시 모르니까 두장은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 본캐로 이동하겠습니다 마트에서 그냥 산다 바로 한정 소환권을 열개를 샀다 무과금의 자존심 행운이 따른다 금속배트여 오라 일단 재물을 태우겠노라 일반 소환 다섯개를 Let's 츠고자 일단은 일반 소환 다섯개로 재물을 태웁니다 재물을 확실하게 태우고 자 클론이 나와요 진짜 시답지도 않은 클론이 나오고 자 재물 오해 재물을 재물을 겁나 태워요 아... 목소리 아주 듣기가 싫죠자 재물을 겁나 태우고 어? 난 최대한 빨리 정의를 집행했을 뿐이야 와마이 어나난 아마이 참 잘나오는거 같아 아마이가 잘나오긴 해요 근데 있던게 나오면 기쁘지가 않아요 별로 자 건너뛰어요 자 맨즈 에스테맨 라스트원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원파지 노란게 그냥 떨어져 근데 파란 똥이 떨어져 정말 최악이야 자, 확인. 자, 간다. 자, 여러분. 다섯 개의 재물을 태우고, 금속 배틀을 뽑으러 10뽑 겁니다 렛츠고! <목소리> 자, 여기서, 사이따마 <목소리> 원펀치가 지대로 명돈 쎄빡 들어가면, 과연, 아, 아 아, SR이 두 개인데, 갠데... 창피당하기 싫으면 나가듯이 로가되라 스넥 대그캠이죠 아 진짜 최악이야 어 언젠가 꼭 폭주사이보그를 처리할겁니다 아 어, 소각포 어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